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디입니다안녕네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는 H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나요? 정확히 현대자동차 H 스타일리스트 m 베서던데 4기 지원자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면접을 받고 어... 저번주 금요일날 발표가 났었어요. 합격자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붙었습니다. 오늘 차량이 오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차량이 오기 전에 찍고 있는 건데 오늘 차량을 받게 되고 나중에 차량이 오면은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보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일부러 틀어막았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외관을 보여줄 텐데 일단 어, 내부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운전석부터 보시면은 운전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아직도 이 제네시스를 타고 있다는 게 기습니다 진짜 제가 이 차를 받기 전에 유튜브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좀 대충 좀, 좀 아는 척할수 있는 정도로만 조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차가 나오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옆에 그 사이드 공간을 볼수 있고 그리고 뒤를 볼수 있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후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주차를 잘한다고 못하지만 이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를 타고 싶었는데 또 마침 제네시스 여기 G70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차량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떻게 생겼는 지는 생겼는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뭐 설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사용해보면서 어떤 점이 있는 어떤 점을 느끼고 이랬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트 색상이 베이지보다는 좀더 아이보리 가까운 그런 시트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또 차량을 받을 때 차만 알고 있고 차 색깔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 내부가 좀 아이보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받자마자 또 안을 보니까 이렇게 또제 생각과 딱 맞게 또 아이보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쪼끔하고 이쁘지않나요? 고급적이에요 고급적 내부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해드리고 제가 밖에 외관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량 외관은 이렇게 제네시스 전면 보시면 이렇게 엄청 이쁘지않나요?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그냥 뭐, 뭐 검정색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색도 아니고 되게 이쁜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 차를 받을 때새 차를 받은 게 아니라서 조금 살장 지저분하긴 한데 휠도 이렇게 정말 세련된 휠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외관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 설명을 못하죠 제가 제가 설명 중이긴 한데 뭔가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좀더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부분만 조금 살짝 맛보기로만 좀 보여드렸고 제가 나, 나머지는 좀좀더 이쁜데 가가지고 좀더 촬영을 해서 좀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받아서 어떤 촬영을 하게 될지는 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멀리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엄청 기 때문에 제가 또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못 가보고 멀리도 멀리 못 나가봤어요 지금 서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차를 타고 좀 여유를 가지러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때 또 컨텐츠를 또 찍어보기로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또 다양한 컨텐츠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현대 스타일리스트에서 또, 이게 선물을 또 하나 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선물이 하나여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손이 하나라서 힘들지만 와우 H 스타일리스트 팻말같이 생겼네요 팬말같아요 에릭이도 들러네요 이런 선물을 받다니 대박 네네 이렇게 어 일단 짧게나마 제가 소개를 좀 마치고 또어 다음에 또뭐 어디를 떠날 때나 이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여러분, 들께 자세히 또 소개를 하면서제 근황을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